오늘 포스터 촬영하러 왔습니다. Hmm. 제가 지에서 봤던 캐릭터는 하준이고요. 한 소리랑 굉장히 잘 친이고, 그리고 아이, 연습생입니다. 이렇게, 묵묵이하세요안녕준비요안까요아 이거. 요 너무 할수 있다 말면서 되게 좀 에너지 있고 굉장히 밝고 그리고 굉장히 좀 재간둥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사진을 찍을 때도 아무래도 그 성격을 좀 많이 반영을 해야 포스터를 보시고 또그 중에 저를 봐, 보실 때 이렇게 별로 대립이 안 되게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좀 맑은 느낌은 저는 또 좋아해가지고 되게 맑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좋다 음. 그 카메라 사줬어요? 왜? 네 사서 어? 지금 열심히 찍고 나요 뭐뭐사어요 필리카메라 필리카메 40mm 약간 네 말, 진짜 로 TMI 금액의 필리돈만있으면다 가지고 싶다 날필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진 <목소리> <오케이. 목소리> <오>, 진짜 역시 <목소리> 맥카 월드렌즈 끼고 있으니까 다월드하게나고 있으니까 다월지 있으니까 방지지 너무 좋더라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 가지 각오를 많이 만져보고 싶어요 볼같 손이잖아. 이잖아세 월드 감성 좀 약간 되게 추구해서 렌즈도 되게 월드한 거좀 많이 쓰거든요. 근데 역시 디스토리 좋긴 하네요. 그래서 막 산더니 막 무슨 것도. 그리고 혹시 렌즈가 좋으니 눈이랑 제일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. 카메라가 조금 사람이 보는 눈. 알아보는 눈처럼 진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<웃음> 편하긴 하네요. <웃음> 정말 편하네요. <웃음> 지금 다 나오니까. 움직여, 움직여 좀. 오케 오케이, 네, 됐어. 네, 다음네 오늘 이제 촬영이 이제 되게 짧지만 생각보다 이제 사진이 굉장히 또잘 나와가지고 너무 만족하는 사진인 것 같아요. 오늘 목록 리스트가 곧 나올 텐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음, 그렇죠, 진진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